And you can tell me all of your fair lies. I will put out all of the fire if you. can carry all that you've got Too heavy hearts, it's not a lie 안녕하세요. JP 모터스포트 단장 홍종표입니다. 기아 프라이드 차량의 K3GT 1.6 터보 엔진과 미션, 전장품과 하체, 실내를 수합하는 프라이드 GT 제작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얼마 전 구조 용경및 자동차 종합 검사가 완료되어 프라이드 GT로서 공도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 되었습니다. JP 모터스포트에서는 기타 마무리 작업들이 진행되며 추후 오너분께서 프라이드 GT 차량 외관, 바디키, 그러니까 오바 앤다, 프론트 범퍼, 기타 등등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최종적인 외부 도장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드 GT 차량 구조 변경 및 종합검사 완료 기념으로 캠프 근처에서 간단하게 체크라든지 점검주행을 일다몇 가지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올다 k3 gt의 순정 부품들이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은 이제 k3 gt 차량의 그런 내구성 소모품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대기업 브랜드의 양산차에 준하는 그런 여러가지 퀄리티라든지 성능은 당연히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프라이드 GT로서의 성능과 기타 등등 일반 공도에서 운행을 하면서 엑셀렌과 마찬가지로 또 구하수 95차량과 마찬가지로 소모 품쪽 진행되는 유지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나나름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프라이드 GT 차량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쁘고 좋게 봐주세요.